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보자요. 마미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웃음> 네. 오늘 주제는 감사일기는 아니고요. 저에 대한 좀더 영상을 보여 드리고자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음, 저의 형과 저에 대해서 어, 영상 비교하는 영상인데요. 네. 어 이렇게 뭐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브라더 컴플렉스가 좀 심했어요 그니까 러 위에 형이 다섯 살 위였고요 그리고 형이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막 올라간 거여서 저는 이렇게 역시 많이 비교를 당했는데 어떤 비교였는지 차근차근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걸 또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웃으면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은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형이 초등학교서부터 또 이렇게 우등생이어가지고 그때는 어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모르겠는데 그 수미양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초등학교 수미양가 있어서 그래서 수를 받아서 중학교에서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때는 저는 막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마 다 다섯 살이 었으니까 네. 그래서 형이 중학교에서도 정규에서 10등 안에 들고 그리고 나서 어, 고등학교 때 예, 네, 이제 고등학교 때 형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외고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고에 들어가고 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막 들어가게 되겠죠 중일 때 시작해서 중일 때 이제 내신 기간이 있어서 진일에도 역시 어네어 전교에서 0등2 0등 안에 들겠지라는 게 부모님 기대가 또 있었을 거예요. 맞어 그런데 아뿔싸 이게 뭘까 싶었는데 <웃음> 반에서 0에서이0등 사이에 들기도 했었는데 아마 많이 실망도 컸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형은 또 이게 중학교서부터 이 빛을 발휘해서 어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외고를 가고 저 역시 또 부모님이 또 기대를 가셨죠 준일이도 역시 외고를 갈수 있겠구나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학원을 많이 보내셨어요 외고 <웃음> 준비하는 학원을 보내셨는데 저는 약간 그때 당시에도 어 공부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네, 없었고 그리고 어 그때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네. <웃음> 그냥 노는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 노는 거, 게임하면서, 동네에서 야 마리가리 아실겠 이제 공 주고받는 거, 마리가리라든가 꼼꼼히 그다음에 탈출 이런 거, 동네 친구 형들이랑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됐을 때 형이 막그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놀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는 이미 내신 기간이 있으니까 공부해야 되고, 학원 왔다갔다 하니까 더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어 동네 형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조금... 음, 네, 대학교 들어와서는 형이랑 좀 친하게 됐고요 일단 어 고등학교 형이 외고 갔으니까 준일이도 갈수 있겠구나 싶어서 외고를 준비를 했지만은 잘안 됐죠 <웃음>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아쉽게 떨어지고 일반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어. 네. 그리고 형이 또 고등학교에서 또 성적을 잘 받아서 또 엘리트 코스로 Y대를 또 가게 됩니다. 네. <웃음> 저 부모님이 또 기대가 더 커지겠죠. 준일이도 이때 Y대 가거나 할수 있겠다. 형도 Y대, 그때 당시에 수능 성적에서, 수능에서 두개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400점 만점에 두개 틀렸으면 거의 서울대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은 저희 아버지 와이대 나와가지고 여기 동문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네 <웃음> 와이대를 갔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요 네 그래서 준일이도 와이대 갈수 있겠구나 싶어서 <웃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공부에 관심은 없었고 만화책 보는 거나 게임하는 거나 애니메이션 보는 거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아예또 이거 빼먹을 것 같네요네 초등학교 때 형이 그 피아노 대회 나가서 콩쿨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역시 형을 따라서 피아노를 했던 게 있었는데요 근데 다른 선생님이서 그 형이 받았던 레슨과 다른 그 여기 다른 동네 아파트 앞에 있는 네, 피아노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때 피아노를 배울 때 조금 아쉬웠던 게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학교 때 올라가면서 3년 정도 배우긴 했었어요. 3년 배우다가 그러고 그만두게 되었. 그래서 어 피아노 그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그때 모차르트 소나타를 썼었는데 모차르트 소나타 약간 제가 저만의 스타일로 그 피아노 연주를 했었어요. 그니까 그거를 막 도레미를 막 음계를 음표를, 음표를 그린 건 아니고 그 글자를 썼어요. 도고, 미고, 미고, 솔솔, 렐렐, 미래도 이렇게 만들면서 새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때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아 소질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그리고 마였고 저는 그때 그냥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고 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 좀 짧은 기간이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때 소질이 있었다고 한것 중에 하나가 체르니 40번까지 나갔어요. 3년 동안에 그래서 그거 끝나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계속 이게 마음 속에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피아노 치고 싶다, 피아노 치고 싶다라는 생각과 그 간절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어네 대학교 때 와이델을 못 가고 떨어지고 그리고 음, 재수를 했죠. 재수를 했는데 그래도 또어또 어, 또 실패를 했어요. <웃음> 그리고 삼수 끝에 저도 네. 어, 대학교를 가게 가야지만 어느 대학교인지 얘기 안 할게요. 그래도 조금 다른 자리 같다고 얘기 생각하고 있는데 제 지인분은 어디 갔는지 알거 있을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대학교를 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하고 싶다라는 그 열정과 그, 그 간절함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 부모님께 음. 저 피아노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당연히 저는 체르니를 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드라는 걸 배웠어요 코드라는 게 어, 이거 진짜 신기하다 매직 코드였었는데요 지금 가르쳐준 거기 학원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제가 이게 간절하게 생각하고 열망했던 게 그게 그 학원이랑 저랑 막 상여작용이 많이 컸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피아노를 예, 요즘 다시 치고 있긴 한데 어, 작곡을 더 코드로 하니까 더 신기하게 더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오른손 멜로디는 잘 만드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걸잘 몰라서 어? 이거는 코드로 하면 된다 라고 해줬을 때 이때 엄청나게 많이 실력이 확 늘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C 코드도 D 코드도 전혀 배우지 못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그러다가, 어, 이거 신기하다 싶어서, 어, 계속 배우고, 지금 현재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어, 앨범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라 만들었지만은, 그때는, 어, 전 아무래도 게임 BGM 쪽에 예, 예,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어, 그렇게 BGM 쪽으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보컬 노래도, 네, 지금, 친석 동생이 노래를 잘 불러서 이렇게 녹음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자, 저 자랑하려는 건 아니에요. <웃음> 네, 지금 왜 브라더 콤플렉스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그때는 형이 악보를 더잘 봤어요. 근데 저는 악보를 보질 못했어요. 그 대신 이 감각으로 손 가는 대로 피아노 연주하는 거에 딱 소질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 그,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가 이 간절함과 이 하고 싶다는 열망이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금방 프리스타일 연주가 바로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피아노 영상 보면 페이스북에도 좀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피아노 치지 생각하는 시 분들도 있고 근데 약간 어좀 음 신선하게 들렸을진 모르겠지만은 네 많이 레벨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형은 그대로 그것도 군대에서 카투사를 가게 되었어요 네 저도 역시 그러니까 카투사 갈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네 토익을 워낙 시험을 봐도 성적이 안올라가셨어요 그때 780점이 토익 그 기준치여 가지고 카투사 뺑뺑이 돌릴 수 있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760점이 나오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계속 760점에 안넘 남... 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그리고 거기서 카투사로 가고 저는 또 일반 군대를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피아노를 또 못하게 되었죠 또, 가, 또 군대를 가게 되니깐요 군대 가고 나서 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가고 나서 피아노 쳐야지 피아노 쳐야지 생각을 하다가 네그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이 열정과 이 학원과의 이 사고장용을 통해서 또다시 또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또그 오른손 멜로디 뿐만 아니라 왼손으로도 코드도 같이 자유롭게 칠수 있고 그 다음에 코드 진행법을 또 새롭게 또 배우다 보니까 오, 어, 왼손이 일정, 특정, 그렇게 나뉘어서 반복해서 치니까 오른손 가위서 오른손만 걷들뿐슬레던가입니다 <웃음> 네, <세련한> <웃음> 왼손은 코드만 눌러도 오른손 걷들 뿐을 해서 <웃음> 네 그래서 계속 피아노에 대한 이 폭발적인 네, 이제는 지금 즉흥 연주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예, 제가 이렇게 브라더 컴플렉스 있었지만 유일하게 형보다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 피아노 연주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학교 또 다니면서 그리고 피아노도 하고 일본어도 하다가 그리고 나서 네 졸업을 하게 되는데 또 형은 또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엘리트 코스를 또 받게 됩니다 진짜 형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그 S 대기업에 가게 되는데요 네 정말 지금도 지금 현재 10년 넘게 그 S 대기업에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음> 부모님이 또 기대가 크셨죠. 준일이는 또 졸업하고 나서 좋은 대기업 갈수 있다. 그때 또 아빠가 다니는 뭐 공기업 네, 갈수 있을 거야. 하면서 또 기대가 또 크셨어요. 크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저는 계속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네,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웃음> 부모님께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면서 이렇게 음 직업을 삼고 싶다. 그리고 작곡가의 길로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가수 노래를 만드는 가요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단지 뉴에이지 스타일인 저는 이루마 작곡가나 유키그라모토 작곡가나 이런 예 뉴에이지 스타일이신 분들이 모트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칸노요코의 네, 작곡가 분을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즉흥 연주가로는 히로미 네 히로미 연주가도 좋아합니다 영상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브라더 컴플렉스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네,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피아노였던 었거예요 그래서 형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갖고 브라더 콤플렉스도 있었지만은 제가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 열정이 있었던 게 힘이 되었고 또 이길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었 그래서 피아노 연주였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피아노 연주로 돈 벌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다시 또 피아노 연주할 날이 지금 어, 이제 어제부터 연주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걸로 아직 직업을 할지는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은 현재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지금 학원 네, 저 학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수학학원 그래서 수학학원에서 네,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취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 <웃음>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서는 뭐 무역회사도 갔었고 그리고 반도체에서 또 <웃음> 협력사 직원으로 도 일학을 했었고, 또 과외, 수학과에도 했었고, 과외하다가 또 강사를 했는데, 강사로 하다가 또 여러 시행착오 있었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피아노 연주를 했었어요. 네. 근데 또, 피아노 연주가 또 이게 또, 어떻게 해서 또 길거리에서 또 즉흥 연주까지 되느냐가 또 관건 포인트인데요. 네. 요기에서 좀더또한번더 얘기를 드릴게요. 네, 저는 원래 이거 피아노 연주를 하면은 항상 문을 닫고 연주를 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부모님이 어 피아노 연주하는구나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건반 미스, 터치 미스가 바로 났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들어오는 순간에 건반 미스 나면서 그때 조금 즉흥 연주는 혼자 있을 때만 축인수 아주 잘 됐어요. 신기하죠. <웃음> 네. 그예 저기 이모부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 친척 누나 저기 결혼인데 혹시 준일이가 저기 축주 연주해 줄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가 많이 성장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는 어, 가족들 앞에서도 잘 못하고 문 닫고만 연주했었는데 과연 이게 될까 싶기도 해서 제가, 어, 결혼 3개월, 3개월 전부터 계속 똑같은 곡을 맨날 연습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루마 선생님의 두유라는 곡이었어요. 제가 <웃음> 정말 미친 듯이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어, 중학교 때어 계속 조금 연주를했었던게 이루마의 두유 곡을 외워서 쳤었던 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 이곡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지지 않을 정도로 잘칠수 있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었 그래서 그 이루마 두유곡을 그러면은 혼자서는 잘 치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잘칠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긴장하는 상황을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긴장 만들었냐면은 손에 이렇게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는 것을 저는 손에다가 찬물로 씻었어요 찬물로 씻으 물기가 남아있고 손이 이게 긴장한 상태가 되니까 벌벌벌벌 떨면 상태로 차가운 상태로 연주하게 되겠죠 그것을 피아노 연주로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놓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일부러 또 그니까 집에 하니까좀또 춥게 만들려고 옷을 또덜 입고, 네 옷을 덜 입고 연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 그렇게 여러 번 훈련하고 또 문만 닫고 연주하다가 또문 열고 나서 또 연주를 하고 그러다가 네 결국에는 어 <웃음> 예, 두, 두, 두, 드디어, 그, 누나 결혼식 날에 예, 연주하게 되었어요. 근데, 과연 어땠었을까요? 그러니까 음, 계속, 그, 어떻게 연주해야지, 뭐, 결혼식 하는 내내 도중 어떻게 연주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었고, 눈에, 지금 누나 막 결혼하는 거 무슨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드리자면.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두유를 연주를 했는데요. 맨 마지막 마무리 짓기 직전에 손이 순간 멈죄타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웃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마무리로 이게 그 코드로 화, 그, 뭐지? 코드로 화음을 넣으면서 띠리링 하면서 마무리 지었으니까, <웃음> 마무리 조금 다르게 지었는데, 그때 갑자기 박수를 막 쳐주더라고요. 네. 근데 속으로 어 이거 맨 끝에 틀렸는데 왜 박수 쳐줄까 그지인데 <웃음> 지금 부모님들 가족들이 다 이렇게 조바조바 하셨던 거예요 준일이가 여기서 틀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조바조바 하셨는데 그래도 마무리 잘 들어서 그분들 전혀 몰랐던 거예요 어 맞아요 네 두유라는 곡도 낯선 곡이기도 하고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질지도 모르는 곡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지어도 박수를 받는 구나 해서 가지고 그때 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틀리더라도 티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손을 위로 올리지 않고, <웃음> 네, 그냥 다른 걸 눌러도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약간 그때부터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씩 틀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게 그때 크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네, 문 열고, 열고 피아노 연주에도 별로 틀리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프리스타일도 점점 문 열고 나서 하게 되었고, 이제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천호 지하보도, 아, 예, 천호 지하보도에 가면은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피아노에서 친구랑 같이 가다가 한번 이거 동영상 촬영 좀 해줘 라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그때 뭐 프리스타일 즉흥 연주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완전 개방형이고, 집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제가 제일 자신있어 한 두유를 먼저 쳤겠죠? 근데 먼저 쳤는데, 자연스럽게 잘된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도 잘 돼서, 어, 그때도 약간 틀리긴 했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을 예, 기억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모르는데, 그래서 약간 그렇게 프리스타일 누르는 게 좀, 네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곡을 좀더 좀 다르게 치는 것을예 네, 스킬이 또 쌓였어요. <웃음> 네 이게 조금씩 성장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같은 코드를 누르더라도 그 코드 안에 오른손 멜로디를 자유롭게 치는 것이 잘 돼서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상을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인스타에도 올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예 많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또예 음 그리고 이제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도 이제 피아노 연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은 어 이게, 노, 이게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서 같이 피아노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월요일은 도, 화요일은 레, 수요일은 미, 목요일은 파, 금요일은 솔, 토요일, 토요일은 라, 일요일은 시 해서 이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도를 주로 이용한 곡을 만들거나 아니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솔을 주로 이용한 곡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네, 한 코드로, 네, 한 코드는 아니고, 이게 반복되는 왼손 메, 코드로 50분 동안 계속 오른손은 반복되지 않는 프리스타일로 연주하기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웃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금 그때는 아직은 저기 학원을 다니지 않고요. 았 그때 조금 배운 거였어요. 그니까 코드 자체만 조금 배웠는데, 그때. 더 배우지 않았는데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네, 오른손 프리스타일뿐만 아니라 왼손 코드까지.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잠깐 피아노를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네,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였죠. 네, <웃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뭐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연주에 나가서 뭐 인정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은. 네, 아무래도 돈을 벌고, 그리고 여자친구를 사귀면서부터, 이게 어,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직업이 있어야지, 안정적인 수업이, 수입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에서, 네, 그래서 수학으로, 그나마 두 번째로 잘하는 건 수학으로, 네, 돈을 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네, 많이 수행처가 있었죠. 과외를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과에서 강사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 학원을 한번 세 번을 바꿨던 것 같아요. <웃음> 그러다가 지금 현재 여기 학원에 목이 되었는데, 네 지금 현재 학원은 직업 수학 직업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하고요. 그리고 네 스킬도 많이 늘었고, 티칭 스킬도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직업을 다시 피아노로 옮기겠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니까 마무리 지으면서 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라더 컴플렉스도 뭐 얘기했지만은 를 브라더 컴플렉스라는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형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마음속에 많이 염두에 두고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그게 무기가 됩니다. 저처럼 형은 물론 이렇게 고액 연봉도 받고 엘리트 코스 가서 S 대 대기업 S 대란다 어 맞아 S 대기업을 갔지만은 저 역시 지금의 형에 대해서 브라더 컴플렉스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극복 중에 하나가 어, 무언가 하나라도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면은 그것을, 어, 지금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어, 비교당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브라더 컴플렉스 저는 많이 심하게 느끼고 자랐습니다. 예. 뭐, 저보다 더 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으 네. 그래서, 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호 당하며 자라셨던 분들이라면, 동생분들, 그러니까 좀 힘을 내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형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찾지 못하셨더라면은, 무언가,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어, 직업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두세 시간 동안 몰두하실 수 있, 있으신 분들이면은, 어, 그것을 만약에 뭐 어떤 환경에서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게 되더라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함, 간절함이 컸던 것 같았어요. 그 간절함이 어 이게 몇년 뒤에 더 쌓이면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쌓이다 몇년 뒤에 할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시험 공부가 끝나고 나서 폭발하실 거예요. 그것을 무기로 삼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니까 저도 아직지도 기억하는 게 형이랑 내기하면 항상 졌었어요. 근데 항상 졌었는데 유일하게 하나, 한 가지 이겼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가수의 가사를 정, 제가 정확하게 외웠는데 형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플레이 해보자 해서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웃음> 플레이를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이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겼던 게 아직 아주, <웃음> 아주 기억이 선명합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한 가지를 네, 다시 얘기하자면은 어, 생각해 두고 계속 간절하게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생각이 간절하고 간절하 간절할수록 그것을 무기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거 하고 말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폭발하는 순간 엄청난 힘이 됩니다 네 그것은 재산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네, 어, 브라더 컴플렉스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음, 저는 현재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물론 비교당할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월급이랑 형의 월급이랑 많이 비교가 되겠죠 하지만은 저는 여러 가지 부수입을 또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순간 약간 피아노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 이유 아시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 그러니까 피아노 멈췄다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간절함이 다시 또 폭발해지니까 더 어마어마한 실력이 나오겠죠? 물론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이런 어마어마한 실력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이죠 이 간절함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네, 그래서 아직 학생분들이라면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하려고 하는 네. 꿈이 있다면은 꼭 마음속에 염두하시고 계속 되뇌이시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 간절함이 폭발하도록 네해 주세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부모님 들 뭐라 터치 안 하실 겁니다. 네. 이미 대학교 들어가놨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인이니까 하셔도 되고요 그 간절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욱 더욱 스텝 바이 스텝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무기로 삼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계속 무기로 삼으면서 지금 현재 수학 강사란 직업도 있지만은 피아노에 대한 열망이 또또열 있어 가지고 또상우 작업도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또 유튜브 이렇게,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이유도 <웃음> 말이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네 일단 그 갈망 또 열정이 계속 이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간절함이 있으면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 현재 지금 매우 행복하고요 염화 미소 자죠 항상 미소지으면서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성인분들이시라면은, 네. 이건 간절한 그 암을 일할 하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면은, 무언가 조그만하게 그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또 반응할 거예요. 계속 폭발적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것을, 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또 활용을 잘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도 더 어, 효과, 기대 이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떠셨나요? 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요 네, 어, 다음에는 네, 감사일기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마무리 멘트는 해야겠죠 미소를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보자. 여마 미소는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